상을 본다면 자퇴 생각하지 마. 과제에는 끝이 없어. 조언 없이 조별 과제 하는 것도 의외로 재밌어. 커피와 레드볼은 나흘 전에 바닥났어. 내일이면 과제 제출도 마지막일 거고. 그럼 끝이겠지. 자고 일어나면. 휴학생각뿐이겠지. 하지만 걱정하지마. 교수님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 취업해 버렸지. 영상, 3D 모든 과제를 하면서 우리 모두 밤을 샜어.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들의 일부까지. 이건... 모든 걸 건... 싸움이야. 그럼 어쩌라는 거죠 선배님? 밤새야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졸업생 특강으로 오영우입니다어 제가 어떻게 넥스트에 여기 취업하게 됐냐면요. 어 저희가 저희 와. 취업을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에 멋있어.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 어릴 구축 보시는... <놀람>